이이맨 더블록스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들 오늘은 픽어사이드라는 게임을 멤버들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게임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강요하는 거지 오 이거는 나쁜 뭐야. 게임이네요 이거 현상수배랑 필요합니다는 뭐야? 피라미드 번영오른 거 같아요. 약간 비슷한 단어인 도둑 이런 거 아닐까요? 어, 도둑인가 보다. 저기는 이, 경찰. 도둑인가 확대. 아, 십배는 간지라도 나지. 도둑도 간지나. <웃음> <도둑이 간지라네. 웃음> 어, 어, 아, 이 뭐야? 경찰 그래. 나사대로 여기다. 도둑도 간지나. 아, 맞아라. 도와줘. 맞아라. 맞아. 맞아. 죽어, 역시 죽어. 역시 다 맞아. 역시 경찰이 짱이라니까. 맞아. 자, 이렇게 게임에서 지게 되면은 상대방 의견을 무조건 동의해 줘야 돼. 알겠지? 오. 너네도 현장 수배가 되어라. 파이를 네. 먹어야 해. 하루 종일 파이를 쥐고 있어야 해요. 5분마다 파이를 먹어야 해요. 이건 뻔하지. 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오늘 당연히 이거지. 아, 솔직히 <웃음> 이거지. 저,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5분마다 파일을 먹어요? 사람 사람이. 어? 아 미쳐져요. 아, 봐봐 봐봐. 야, 저 야, 저 돼지 마라너 너로 와. 냅킨을 가져가자. 내 피는 검으로 이루어져 있다데또 걸려도 피야. 아니. 기계. 멸치들아! 잡아보시지! 아니 어떻게 사... 난 파이 다... 먹고 신나게 뛴다! 어떻게 5분마다 파이를 먹어! 너는 아니, 안 아니, 되겠다! 아니, 스피드가 느리구나! 질러나! 아, <웃음> 아, 다시는 5분마다 파이를 먹지 마라. 좋아요. 오? 오케이. 뭐야? 다시는 신발에 묶을 필요가 없어요. 헤드폰 와이어는 다시 풀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는, 약간 아, 충전기 선 같은 건가 봐. 아. 헤드폰 줄 같은 건가 봐. 아, 그러니까 어... 이어폰 이어폰 줄 이런 거. 아, 아 이건 이건 이게 더 그거지. 난 해야지. 아니, 당연히 이거지 이거는 아니, 이거지. 이거지. 이거 모르면 인생을 덜산 거다. 이거는 진짜 귀찮거든. 어. 아, 야. 요새 즘 살았다.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헤드폰 줄이 더 좋네. 야, 이거 씨발 봐. 예. 햅! 조! 야! 져! 아! 야. 아. 야. 어! 시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 거 알지? 요즘 나 슬리퍼만 신어서 필요 없는데 <웃음> 야 너네 길 같이 걷다가 나 혼자 운동화 끈 풀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에... 너 주머니에 이어폰이 꼬불꼬불 엉키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줄 알아? 에어팟이야! <웃음> <이 씨>. 아! <웃음> 로블록스의 개발자가 될래? 아니면 로블록스 플레이어가 될래? 아니 건 당연한 거 아,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해야. 이게 낫지 않나? 로블록스 개발자 대 돼서 어? 딱 게임 하나 만들었어 유튜브 어? 딱어 알지? 로블록스 뭐, 플레이어가 마음 머리야. 편한 거야 개발자들은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개발하려면 아이 무슨 나, 소리야 나, 나. 당연히 로블록스 플레이어지 장조의 보통은 얼마나 힘데내 칼이 보이느냐? 어쩌라고 다구리 저건 장조. 뭐야! 어쩌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총 쏴? 오렌지 맞아. 씨앗을 던지고 있어 개발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도, 맞아! 도리, 맞아. 문제야? 돈이 맞아. 문제야? 돈이 문제야? n y Mundia, Tony 재미가! 재미가 Tony m u 재미가! 재미가! n y Mundia, Tony Mundia, Tony Mundia, Tony 야 u n d i a 자자 n 우리 u 이거 우리 Tony Mundia, Tony Mundia, Tony Mundia, t 거리가 Mundia, Tony Mundia, Tony Mundia, t o 그 뭐야 이 감자같이 생긴 애는 심장 던지고 있어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안돼 감자로 만들어주마 어... 감자튀김 아 플레이어가 졌어 어, 안 감자가 아 감자가 짱이네 개발짜가 짱이네 돈도 벌고 이번에는 나도 현질했다고 오? 어? 너네들한테 감자나 던지지, 그래? 너네들한테 강요해주겠어 마법으로 공격할래? 아니면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싸울래? 아유 어, 이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아까 마법 개 쓰레기던데. <웃음> 아까 그 감귤? <웃음> 감귤 말하는 거야? 감자, 네. 아, 감자. 따꿍. <웃음> 아 당연히. 하지만 마이한테 뎅뎅이 있다. 음. 우리한테 뎅뎅이가 있어. 야 저기 총 있어. 아. 야. 아. 야. 내가 때릴게 뎅뎅아 같이 때리자아여해나 너무 너무 세니까. 아 그래. 아, 네. 그다음 미워스 마법. 야그 닮아 진흙대 닮아 지흙대 닮아 물리공격이 짱이야 그얘 물총이야 얘 물총이야 이거 야, 얘 마... 못사 야맞춰봐 야. 마법공격 마법공격 좀 하라고 이야 물리공격이 짱이지 역시 물리공격은 카아를 이길 사람이 없구나 구독 <웃음> 사랑하는 친구 일 저장 낯선 사람 100명 저장. 아 이거 아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건 한,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다한 명만 어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것이냐 이거 같은데. 아니 핸드폰 카톡 얘기하는 거야. 그쵸 아니 사랑하는 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10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어? 진욱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아, 제자, 제주나. 야, 야, 야 진욱 역시. 제주나. 역시 역시는 진... 역시군. <웃음> 역시는 역시네. 너 가족들 번호 저장 안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진흙대는 어. 진흙 때는 어? 100... 느꼈다! 내가 볼 때는 진흙대는 100... 100명의 낯선 여자를 저장하고 싶은 거 같아. <웃음> 무슨 소리야, 여매나. 맞잖아. 소리. 맞잖아. <웃음> 배들아, 이러지 <마>. 이 바람둥이야. <웃음> 너무해. 늑대는 정말 여자를 <웃음> 밝힌다니까. 내가 뭔 소리야. 여자를 언제 밝혀. <웃음> 이번에 마지막 게임입니다. 맞게 얼쏘? 방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가장 똑똑해질래? 재미있는 사람도 솔직히 매력 있는데 똑똑해지는 것도 좋긴 한데. 어? 난 이미 똑똑한데? 그러면 그럼 재미만 있으면 되겠네 재미로 가 그러면 뭐. 난 재미도 있고 똑똑도 한데? 그럼 둘다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래 난 기권. 이게 계속 제일 중. 주... 어? 역시 적이 재미만 있으면 되지 난 재밌는 예. 사람이야 무식하다고! 최고야. 맨날 갈고 당하는게 얼마나 서럽네 난 이미 똑똑하니깐 까야야 늑대야 우리 재밌는 사람으로 살자 강구라 먹어라 일로와라 인겸인 강구라 먹어라 인겸인이랑 1대1 뜰거야비켜하 비켜 오케이 네? 나랑 1대1 뜰래? 어? 왜 덤벼라 인겸인 야 일단은 저 닝댕아 제 소독도 시켜 소독 알았어 늑대야 가만히 있어 이러지마 아이 늑대야 너의 경기를 지워야 된다고 이래서 무식한 것같더야 이러지마 너부터 죽었는데 이 얍! 예. 이 예! 예! 예. 젊은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잖아. 역시 똑똑한 게 짱이라니까! 짱이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픽 어사이드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